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에이스로 하는 마술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자이 다이아몬드 A와 하트 A가 있고요 이 사이에 제가 에이스 스피드를 이렇게 끼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간에 끼게 되죠 자그 다음에 제가 이 카드를 이렇게 한번 섞어 주겠고요 이번에는 어, 에이스 클로버를 맨 밑에 두고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섞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어, 빨간색 에이스 사이에 어떤 카드가 끼워져 있었죠 네 그렇죠 에이스 스피드죠 하지만 제가 신호를 주면 에이스 클로버가 들어가게 되는 이런 재미난 마술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마술은 굉장히 짧고 강렬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마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보시면은 진짜 에이스 4장으로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 다이아몬드와 하트로 진행을 해주시는게 좋은데 왜냐면은 어차피 이 하트와 이 다이아몬드가 자리가 바뀐다면 사람들은 빨간색 에이스라고만 생각하지 문양까지는 잘 기억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페이드와 클로버로 바뀌는게 확 느껴지는 그런 카드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빨간색 에이스 두장 사이에 이렇게 끼워놔 주시고요그 다음에 맨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장 중에서 맨 윗장을 이렇게 엄지로 브레이크를 잡아 주어야 해요 네, 이런식으로 브레이크를 잡아 주시고요 더블 언더 컷이라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떼가지고 위로 올리는 컷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메카닉스 그립 알죠? 이 상태에서 이 브레이크를 잡고 위로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밑에 있는 모든 카드를 들어서 이렇게 또 올려주시면 이 에이스 하트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됐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 검은색 에이스를 맨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. 그리고 이번에 관객에게 뭐 어떤 뭐 아무 말이나 해도 상관없어요. 뭐 그냥 카드를 뒤집어서 한번 섞어주도록 하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섞을 때 이제 트릭이 들어가는 거죠. 그맨 밑에 이 검은색 에이스가 있어요. 그럼 지금 얘랑 얘랑 자리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자리를 바꾸냐. 제가 저번에도 알려드렸지만 이렇게 중지 살짝 이렇게 당기셔서 세계수용랑 넣으시고요.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 힌두 셔프를 아시죠? 힌두 셔프를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. 바늘떼서 이렇게 위로 올려놔주시면 완벽하게 자리가 이렇게 바뀌었죠. 네, 이렇게 간단한 마술이었고요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어,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영상을 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